서투른 척, 잘 모르는 척, 허허실실 자신들의 목표를 하나하나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말 최종 목표 북한이 최근 영변의 오메가와트급 원자로에서 플루토늄 분리작업과 재처리 시설을 가동하기 시작했다는 사실 9월 13일 북한 관영조선중앙통신은 새로 개발한 신형 순항미사일이 126부를 비행해서 1500km 떨어진 표적을 명중했다고 발표했다는 사실. 9월 13일에 이어 15일 다시 북한은 열차 위에서 두 발의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는 사실. 그러나 청와대 외교부 통일부 등 외교안보부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결의안의 위반인 탄도미사일 발사나 영변원자로 재가동에 대해서 우려나 유감표시를 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별도 의견이 없다. 이렇게까지 발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9월 20일자로 북한의 최근 핵과 탄도미사일 활동이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영내 동맹국 등에 대한 위협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는데 이 위협에 직접 대상이 되는 우리나라의 정부가 북한 도발에 대해서 별도 의견이 없다고 발표했다는 것이 이해가 가십니까? 문재인 정부의 북한에 대한 태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지난 8월 27일에 북한 관련 보고서에서 원자료 재가동과 재처리 시설의 가동을 심각한 문제라고 규정하고 깊은 유감을 표명한 것과는 너무나 현격한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라파엘 그로스의 IAE의 사무총장은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uclear Program.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goes full steam ahead. 전력 질주를 하고 있다. w e work on plutonium separation, uranium enrichment and other activities, plutonium 분리, 우라늄 농축 및 다른 여타 작업 활동을 말입니다. which are 바로 이런 것은 in clear contradiction with the several resolutions from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전 세계가 나서서 이렇게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규탄을 하고 나서는데 유독 문재인 정부만 할 말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제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이 사람들이 북한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지다 못해 침묵해버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누구 아시는 분안 계십니까 이 사람들의 정체가 궁금합니다. 방송에 앞서서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방송을 만드는 이유가 되고 있고 또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최근 북한의 연이은 순항미사일 및 탄도미사일 발사 그리고 평안북도 영변의 핵시설 재가동은 국제사회에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만 유독 문재인 대통령만은 침묵하고 있는 점이 요즘 들어 유난히 수상해 보입니다. 지난 8월 29일에 북핵 수석대표를 맡고 있는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미국을 방문해서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재개동이 기념한 시점이다. 이렇게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안간힘을 쓴 것에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엊그제 9월 21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 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기를 제안한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종전선언을 하자는 것입니다. 지난 4년 동안 단한 해도 빠짐없이 연속해서 유엔에서 종전선언 관련 발언을 했던 것인데 지난주 북한의 순항탄도미사일 도발과 핵시설 재가동에 대해서는 단한 마디 언급도 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국제사회를 향하여 종전선언을 하자고 4년째 때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눈치가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무식한 것일까요? 도대체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한마디로 종전선언 먼저 하자. 비핵화는 나중에 해도 된다. 이런 주장인데 정말 대통령식이나 되는 이런 분이 뭘 몰라서 저런 주장을 하는 것일까 아니면 알고도 저러는 것일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북한이 적화야여 남한을 무력으로 통일하겠다는 생각을 버렸다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오로지 김일성의 유훈 남한을 무력으로 통일한다는 그 유훈을 실천해 옮기려는 생각으로 수백만 아사자들이 생기는 고난의 행군 기간에도 오로지 핵 개발을 밀어붙였던 그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다고 보이십니까? 바뀌었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눈에는 북한 정권의 생각이 바뀌어서 진짜로 핵을 포기하고 평화 공존을 원한다고 그렇게 보이는 것일까요 문재인의 눈이 정상이고 우리가 비정상입니까 자유시민들과 전 세계의 종전협정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의 눈이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하자고 유엔 연설을 한 바로 전날에 국제원자력기구 iaea 라파엘 그로스 사무총장은 북한 핵개발 계획이 Goes full steam ahead. 전력 질주로 달려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영어적 표현은 북한이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생산 작업을 전속력으로 진행 중이라고 하는 참으로 심각한 상황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표현인데 바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이 말을 한 다음 날 유엔에 나타나서 종전선언을 주장한다.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사람은 정말 말리기가 어렵습니다. 무턱대고 듣거나 말거나 내할 네, 말만 하겠다는 우리 대통령 제정신으로 보이는지 묻고 싶습니다. 북은 레이더 탐지가 어려운 1500km짜리 순항미사일까지 날렸고 탄도미사일을 열차에서 발사함으로써 기습공격 능력을 개선했습니다. 북한의 기습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된 우리 영토 전역이 언제 북한 핵의 공격에 노출될지 알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청와대는 IAEA의 북핵 질주 경고에 대해서 별도 의견이 없다. 이렇게 말한 데 이어서 북한 당국이 그들이 자나께나 원하는 종전선언을 남한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주장한다니요. 지금 남북한은 휴전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초휴전이 시작된 지 70여 년의 세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얼른 보기에 종전선언은 세월도 이만큼이나 지났으니 종전선언을 할 만한 명분이 있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6 2 전쟁이 끝났다는 한 줄의 종전선언 이것이 왜 위험한 것일까요 이 종전선언의 그 어떤 면이 한반도를 위험한 상태로 몰고 갈수 있을까요 만약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첫째, 기존의 휴전, 정전 상태의 질서를 변화시키기 위한 논의가 벌어지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둘째, 북은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빌미로 유엔군 사령부의 해체와 북방한계선 m l l 을 없애라고 나올 것이 뻔한 일입니다. 셋째, 심지어 주한미군도 철수하라고 당연히 요구할 것입니다. 문제는 종전선언을 하고 나면 그나마 북한이 남침을 했을 때 전쟁에 자동 개입하게 될 UN사령부를 유지시킬 명분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주한미군의 주둔 명분까지도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 위험한 점입니다. 그래서 종전선언은 그 자체로 한반도 안보 지형을 뒤바꿀 만큼의 잠재적 위험을 내포한 것이기 때문에 신중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을 정도로 일단 어떻게든 종전 종전 종전만 하고 보자 이런 집착 때문에 취소해도 되니까 우선 종전부터 합시다 이렇게 꼼수를 부리기까지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전 자체가 종전선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할만한 상황에서 하는 것이면 모두가 환영하고 모두가 축제를 벌일 만한 일이죠 북한이 변하지 않아 왔고 지금도 남한을 무력으로 적화시키겠다는 야욕에 불타고 있다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무턱대고 하자는 그저희 문재인 대통령의 그저희가 의심스럽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행스럽게도 지금까지 미국의 공식 입장은 종전선언은 한번 선언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요컨대 북한의 평화의지를 확인한 후라야 무력 도발의 의지를 완전히 접었다는 것을 확인한 후라야지 그렇지 않은 채 종전선언을 하는 것은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어가는 것이라는 게 미국 정계와 군사 전문가들의 시각인 것입니다. 정전선언은 평화의 확인 없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미국과 여러 전문가들의 시각인 것입니다. 칼든 강도가 칼을 내려놓지도 않고 있는데 스스로 자신을 방어해줄 무기를 내려놓는 꼴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문재인과 이 운동권 정부는 정전선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과연 몰라서 이러는 것일까요? 서투른 척, 잘 모르는 척, 허허실실. 자신들의 목표를 하나하나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말 최종 목표, 종전선언을 위한 또 하나의 거대한 쇼가 예고되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보다는 두려움이 더 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